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뭐 카지노 사업이 어, 뭐 아주 그 괜찮은 사업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아, 이 카지노주들의 또 관심들이 좀그 어, 동안 없었던 어, 사람들까지도 이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고 또 최근 흐름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연초부터 뭐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카지노주고 뭐또 종목 수도 뭐일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의 우리나라 대형 그 간판주죠. 강원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대표주지만 뭐 흐름상으로 좀좀그좀 좀, 그, 좀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뭐 1조대 기업들, 뭐 1조도 안 됐던 기업들이 전부 이제 1조 수준까지 이제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이가 실적이 계속 이제 좋은 실적을 내주면서 부채가 1200%가 넘었던 종목이 지금 이제 500% 때까지 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좋은 놈은 파라다이스 GKL 요 대장주죠 그리고 코텍은 신고가를 쓰고 약간 이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펄을 보시면 어,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 때에 상당히 이제 피해를 받던 종목들이지만 어, 이 실적들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나은 놈은 이제 코테기가 퍼6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PBR 0.5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1,700억입니다. 뭐 SL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뭐 200억대지만 흐름은 이제 그닥 그 좋은 흐름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어, 이 코테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가볍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어,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PBR은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0.5배 수준대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작년 연말 때부터 계속 상승하죠. 뭐2 1선을 살짝 요때 2월달에 이제 살짝 깬거 외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 얘도 지금 지금 고점 부근이죠 여기 지금 18,000원대에서 18,500원대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오늘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등하면서 어이 18,500원대를 전고점을 다시 이제 상승시키면서 뜀고 갈지는 어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GK의 얘도 이제 그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어 지금 11월달부터 뭐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강원랜드 뭐 간판주지만 원체 뭐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뭐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강원랜드 코텍이 얘는 이제 전자 칠판 또 전자 모니터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이죠 이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신고가를 쓰고 살짝 이제 조정 받았던 상태입니다 토비스 얘도 이제 모니터 업체고 보시면 다 11월 이후에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